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아직 차를 구매하지 않으신 초보 운전자분들이라면 제가 몇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번째 처음부터 너무 새차를 뽑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새 차를 뽑아서 운전을 했는데 새 차는 아무래도 정이 더 많이 가서 기스나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초보 운전자라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예기치 않는 사고를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차를 뽑고 나서 열심히 드라이브를 하다가 딱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뭉콕을 뭐 당한다거나 아니면 은 누군가가 뒷범퍼를 박았는데 제가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상처가 조금 있어요. 제가 그 상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요.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다들 제 마음 좀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차에 낸 상처든 다른 사람이 내 차에 낸 상처든 상관없이 새 차라면 조금 더 많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초보 운전자라면 특히 더 그런 상처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초보 운전자 분들은 1년 동안은 중고차로 열심히 운전하면서 많이 스킬을 키우신 다음에 신차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번째 팁은 너무 큰 차를 사지 마세요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말리부가 굉장히 튼튼해서 말리부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초보 운전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부를 선택해놓고 보니 저는 잘 몰랐는데 말리부가 굉장히 큰 차더라고요. 특히나 말리부는 양옆으로 조금 넓은 차거든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이 너무 자비 없이 타이트하다 그러면 은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는 가더라도 내가 내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문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양 옆에 주차 공간이 조금 여유 있는 곳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큰 차를 몰다 보니까 특히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취약한 이런 코너 형태의 주차장을 들어갈 때 많이 타이어 휠이 긁히기도 했어요. 차가 조금 적당히 작았더라면 제가 초보 운전자라도 양옆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덜 긁힐 텐데 제가 초보 운전자인데 차가 옆으로 너무 넓다 보니까 지금은 휠을 긁어먹을 일이 없는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긁어먹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말리부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나는 초보 운전자다 하시면 한번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너무 넓은 차는 처음부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팁세 번째, 차는 되도록이면 무난한 색깔로 고르세요. 특히 어두운 색깔은 안 돼요. 초보 운전자분들은 세차에 능숙하지도 않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항상 맡기다 보니까 이 세차를 자주 하는 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밝은 컬러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버라든지 화이트 계열이 아무래도 세차를 하지 않더라도 티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제 차는 살짝 블루빛이 도는 네이비 컬러이기 때문에 이게 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예쁘기는 하지만 금방 지저분해져요 엊그제 세차를 했는데 3일 뒤에 보면 또다시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실내는 굉장히 깨끗할지언정 외관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게 너무 눈에 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차를 자주 할 자신이 없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세차를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컬러는 밝은 색깔로 고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굉장히 간단하게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